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읊주려 보나요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네. 이 말씀을 좀 아, 함께 오늘 읊주려 아, 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 말씀이 나왔군요 네. 아 <웃음> 원수 갚는 것이 내게, 내게 있으니 내가, 내가 갚으리라. 갚으리라. 와. 어,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괴로운 건 원수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데 어, 네. 사실은 원수를 갚는 게 전적으로 주님의 영역이라는 걸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. 네. 구약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네. 또 서신서에도 나오고 음. 이게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가 내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뭐큰 원수 작은 원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. 분이 있을 텐데. <웃음>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한 원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이제 성경이 말한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. 네. 원수는 이제 15장에 보면 원수의 마지막은 사망인데 네. 그 중간중간에 원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. 그 중간중간 원수들을 보면 뭐 이제 죄로 총칭이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죄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죄의 하나의 그 부류겠죠. 네. 또 나를 속이는 사람, 상처 주는 사람, 음. 어, 또뭐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, 네. 또 이제 원수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음. 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나 네. 직장이나 이런 관계 말고도 또 여러 음. 일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돼서.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렇죠. 주님이 이런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또 건지셨다고도 이야기하셨는데 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원수가 중요합니다 처음 원수요? 네, 이게 이제 뿌리거든요 어허. 그 진짜 원수의 뿌리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하, 율법. 우리 안에 율법이 율법. 원수다 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문제 죄가 내게 드러난 문제 또 남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 음. 이 문제들이 다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 생긴 거죠 율법이 음. 없다면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네.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음. 아,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네. 또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아하. 저렇게 안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괴로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을 관심이 없었는데 네. 그 율법을 통해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아.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입을 뭐 말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. 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어? 환경을 뒤로 돌아가서 내가 실수한 걸 다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죠. 이런 수많은 결과와 실패와 갈등은 100%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 네. 그걸 원수 갚는 가 과거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이시고 네.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의 문제도 내게 복이 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하.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의 문제도 내가 다시 복구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완벽하게 복구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네. 원수를 갚는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는 앞으로 또 잘못할 걱정하지 말고 또 해라. 아하. 잘못하면 또 그건 내가 다 갚는다. 아하. 내가 다갚 그건 내 영역이다. 원수,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음. 결과적으로 못 지킨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야. 그냥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 원수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<웃음> 지금 있었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<웃음> 많으셨을 텐데 목사님께 조금 더 폭넓은 음. 그 근데 사실 보이는 말씀하셨냐. 사람의 원수는 별거 아니에요 네. 어. 진짜 이 율법으로 인한 내 마음의 원수가 음흠. 정말 나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. 이게 진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수인데 음흠. 그걸 뻔히 알아요. 과거 돌아갈 수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 나도 수없이 경험했어요. 네. 그리고 그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. 그런데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은 값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거든요. 네. 그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. 네. 반드시 아시거든요. 음. 언제 하냐면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맡기면 하시죠. 아 그래서 저 모욕탕 가면은 귀중품 보관소를 써놓으면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글을 누가 인용했던데 <웃음> 다윗이 참 그런 일을 잘했죠 음. 굉장히 자기가 과거를 돌아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고 네.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러나 그런 영역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손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 내 마음이 합한 자 요셉도 마찬가지, 네. 아브라함도 그러고, 아브람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. 음. 뭐 거짓말 해버렸고, 뭐그나 하나님이 그걸 다 갚으시는 걸 성경을 통해 그, 요셉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음. 다 갚으시는 걸 그렇지. 우리에게 보이시고 결국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.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, 아하. 내가 완전히 갚는다. 음. 그걸 이제 나에게 신뢰하고 믿어라.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에이.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에이. 안 되는 건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에이. 주님께 맡기라는 에이. 거죠 에이. 그걸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할수 있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가 할수 있는 것까지 못 해요 야 근데 할수 있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점점 적어지게 돼 있거든요.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. 야이 모욕탕에 귀중품 맡기는 와. 비유는 목사님 꼭 와닿는 비유입니다. 맡긴 것만 책임입니다 맡긴 것만 책임지죠. 아,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. 모욕탕 아,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인장이 오늘 하나님이 되주실 테니까 제발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부족한 걸 고치거나 실수한 걸 해결해보고 앞으로는 실수 안 하려고 결단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옳은 방향이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그걸 해 끊임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해보면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니구나 진짜 결단은 뭐냐면 매 순간 더내 실수나 연약함 또 앞으로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내가 아 부족했던 것 후회스러운 것 이것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걸 믿어버리고 아,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바울처럼 네.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그냥 계속 표대를 향해 묵묵히 에, 음. 달려가는 어. 그 결심 그 결심이 매일매일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, 그게 이제 원수 가없는걸 되게 바뀌라